갈치, 오늘 갈치, 어, 갈치하고, 저기 뭐야, 시래기하고 같이 예, 지질 거예요. 껍질 벗긴 시래기. 시래기. 전라도선 이게 실가리라 그런다. 실가리? 응. 껍질 실가리 벗기는... 국좀 끼래라! 그러지. 껍질 벗긴, 껍질 벗긴 실가리. 응. <웃음> 냄비 밑에다가 깔고. 많이, 많이 까는게 내가, 이게 맛있어가지고. 음. 청양고추야? 알어? 알어? 음. 잘자라지 청양고추는 좀잘자리 이건 미림을 100ml 미림. 맛술. 생강 넣어주고, 마늘, 고추장. 여기에는, 이게, 된장을 넣어도 되는데, 비린내 잡으려면 된장을 넣어도 되는데, 된장 넣으면 좀 떳떳하면 나시니까, 맛이 나니까, 이거, 어, 카레가루 넣어주면 이게 비린내를 잡아주더라고. 뭐야? 물 갈치가 너무 크니까 양념이 좀잘 배라고 칼집을 좀 이렇게 열 십자로 좀 넣어주면 돼 이게 갈치 엄청 크지? 한 마리에 3만 원그 오일장 날 비싸네 응? 되게 비싸네 뭘 비싸 이게 싼 거지 원, 3만 원짜리 오만 원에 이거 마트에서 살라면 장날이라 싼 거야. 그 제주도 건가? 아니 이거 목포 거야. 목포? 음. 양념을 이렇게 좀 충분히 부어줘야 돼. 국물도 먹고 국물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국물도 먹고. 머리는 어디 갔어? 머리는 머리는 멍... 안 먹나 원래? 머리는 버리지. 이 중불로. 한 20분 정도 끓여주면 우거지에 간이 잘베게좀 오래 좀 끓여줘야 돼 중불로 짠한 20분쯤 끓였어요 시래기, 너무, 이, 거기보다 시래기가 더 맛있어. 좀 먹어볼 거야. 음, 음, 맛있다. 와, 맛있다. 갈치도, 이게 생, 생물이라서 굉장히 살이 연하고 부드럽고, 엄청 맛이 좋네. 음. 아 맛있다